소울워커의 몇 안되는 사람이 아닌 NPC인 클리니 아마 루인포트리스에서 뜬금없이 등장해서 인상에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클리니에 대한 이야기는 꽤 알고 계시겠지만 스킵하셨을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어둡지는 않지만 당근빠다 스포일러 직방입니다 근데 서브스토리 캔 안장판이라 그냥 정리한거 보시죠. 루인포트리스의 전력을 확보하고 난 조금 뒤 아만다가 입구 쪽에 뭔가 버려진 로봇이 있길래 수리를 해놓았는데 갑자기 바빠져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 혹여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플레이어를 불러 마장 좀 떠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인공이 다가가자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뜬금없이 무지갯빛 감정으로 가득 차 보인다면서 그중몇 개는 강한 감정과 결여된 것이 섞여 있다며 시비를 터니다그 로봇의 이름은 클린이로 특기는 분리수거, 취미는 분실물찾기라고 한뒤 청소를 주로 담당한다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보며 방해꾼들을 치워준다면 가서 청소를 해주겠다며 호구 제대로 잡혔다는 느낌을 품은 플레이어를 보며 아니나 다를까 냅다 쥐꼬리만한 경험치와 돈을 보여주며 퀘스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의뢰의 내용은 자신은 오직 청소기능만 있기에 전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위험지역인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주인공에게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원래 루인포트리스에 있던 로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 봤는지 구티가 다 박살내서 청소할 거리를 만들고 잡빠져있는지의문은 많지만 일단 군말 없이 부탁한 발에 들어주는 플레이어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신팔 업그레이드 해야한다며 로봇팔 좀 떼다달라 땡깡부려서 가져갔더니 청소만이 목적이었어서 자체기량 기능이 없어 개량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보수는 줄수 없다며 협박은 협박을 합니다. 그리하여 원래 존재 자체를 비밀에 붙이기로 한 약속까지 깨며 제니스를 소개시켜주고 클린이는 제니스를 보며 제작 전문가가 맞냐 모르니 제니스는 이 시대 최대의 연금술사라고 부르라고 하자 이시대 최대의 연금술사라고 부르니 그냥 제니스라고 부르라며... <웃음> 아무튼 제니스는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잡동사니를 청소하려는 클리니를 막으면서 이 잡동사니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귀중한 재료들이라며 클리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제니스가 물건 좀 찾아달라 하니 클리니의 취미가 분실물 찾기라고 한 것을 기억하여 말을 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분실물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클리니는 잠시 검색해본 결과 지금 당장은 본 적이 없다 하고 조금만 더 찾아보면 알수 있을 듯 하니 기다려달라 하자 제니스는 쓸모없는 것이었으니 신경 꺼달라며 누가봐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물건임을 무의식적으로 어필합니다. 클리니 또한 제니스한테서 외로운 사람에게서 나는 감정이 느껴지고 자신이 알던 누군가와 많이 닮아서 가만둘 수 없어 계속 탐색하겠다 말합니다. 혼자 들어온 주인공을 보며 제니스의 로봇은 어찌 있냐는 말에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같다고 중얼거리는 제니스를 뒤로 한채 다시 할 일을 하러 떠납니다. 잠시 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전에 달아났던 추적장치를 보니 장치가 박살나 있었고 클린이의 추정 위치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다는 말과 함께 사례를 걸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여유있게 구출한 클린이는 제니스가 잃어버렸다는 분실물을 들고 있었고 클린이는 제니스가 보였던 감정과 비슷한 색을 찾아다녔더니 쉽게 발견했다며 빨리 가져갑니다. 제니스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며 투도해되지만 클린이의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마스터와 제니스가 닮았다며 가만둘 수 없어 그랬다는 말에 자신의 위에서가 아닌 클리니의 마스터와 닮았서서였다는 것을 듣고 한숨이 내쉬며 실망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루인포트리스를 관리하는 AI인 루시가 클리니를 지하동력실로 보내고 제니스는 그 부근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찍었다며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제니스와 나뉘어 급히 해당 구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클리니와 비슷하다 못해 똑같다 이득 이상할 것 없는 폐기된 로봇들의 더미를 보게 됩니다. 클리니의 원래 이름이 아닌 이들의 모델명은 n 어 e r s o 익 r o r Explorer 008, 즉 n 어 e r s o r o r 의 탐색이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기종은 본래 n 어 e r s o r o r 의 소울 에너지만을 추적해야 했지만 클리니의 경우는 n 어 e r s o r o r 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소울 에너지가 보였기에 n 어 e r s o r o r 의 탐색에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버려지게 되어 폐기당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던 중 마스터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마스터는 클리니한테 감정의 색이 보이는 것을 응용하여 물체에 남겨진 감정의 색을 통해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한 뒤 처리하는 청소인물을 수행하도록 개량했으며 지금의 이름도 그때 붙여졌습니다. 이후 루인포트리스에서 청소를 하며 마주했던 성공작들은 불량품이었던 클리니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지금 불량품인 클리니만이 살아남아 버려진 성공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버려진다. 이는 클린이가 청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쓰레기에도 감정의 색이 묻어있었으나 수정하고 가치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쓰레기가 되었던 자신도 그리고 지금 눈앞에 폐기는 성공작 또한 쓸모가 없어져서 더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으니 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버려졌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마스터라는 의지할 존재가 없어진 지금 클린이의 마음은 혼잡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클리니와 제외한 제니스는 클리니가 사람답다고는 하지만 로봇 주제에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고 주인공인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허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클리니가 버려진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버려진 성공작들과 같이 한때 버려졌던 자신 또한 그저 가치없는 쓰레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에 설령 쓰레기일지라도 그게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 생각되면 쓰레기가 아닌 가치있는 존재가 된다며 그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저 타인을 위해 만들어졌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듯 클린이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클린이는 제니스를 이전 자신의 마스터와 겹쳐보았으나 다시 보니 다른 빛을 낸다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자신을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뒤 제니스가 개의 형태의 로봇 이야기를 듣고 써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클린이가 이전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해당 기종을 찾으러 간듯하고 아무래도 불안한 현 상황의 루인 포트리스에 제니스는 클리니의 무사를 확인해달라 부탁합니다. 해당 구역에는 위험한 기종들이 많이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품고 서둘러 향하고 불길한 느낌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클리니는 제니스가 걱정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잘 있다고 거짓에 말해줄 것을 부탁하고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줍니다. 이웃고 자주 이용하던 햄스를 통해 클리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곳이 루인포트리스가 되고 마스터가 죽었을 때 같이 사라져야 했을 운명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제시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제시는 그저 물건인 것에 대해 어째서 그리 감정을 담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거절하고 하는 수 없이 제니스한테 가서 사정을 설명하자 제니스는 화를 내며 급히 뛰쳐나가 클리니를 회수해옵니다. 클린이는 동력원이 1% 정도만 남아 있었고 회복시킬 수단이 없기에 강제로 종료를 시켜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증폭 장치가 필요했고 이를 부탁할 것이 주인공밖에 없으니 1년의 거짓말로 꿀보기 싫지만 그래도 클린이를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책임감을 느낀 주인공은 서둘러 수급해오고 제니스는 재빨리 클린이를 되살려냅니다.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클리니를 보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며 다시는 자신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윽박지르는 제니스와 그걸 조용히 지켜보는 주인공을 보며 지금껏 지난 일에 매여있어 현재를 포기하고 마스터의 흔적만을 찾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죽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와 함께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될 위기에서 보여준 마스터와 같이 망가져버려 다시 쓰레기가 될 뻔한 상황에서 되살려주고 자신을 가치있게 그리고 쓸모있게 여겨주는 제니스와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 간만에 그 잘난 상판대기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주먹을 꽉 쥐고 트리시한테 다가간 플레이어는 루인포트리스의 로봇한테서 이상한 파일들이 검출된다면 수색 좀 부탁한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기는 하니 일단 응해주기로 합니다. 자신이 이미 밝혀낸 알파벳인 E를 제외한 5개의 목록을 보여주며 이곳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져온 것들을 해석하는데 알파벳은 각각 E, M, P, L, H, E 이를 힌트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헬프미로 어딜 봐도 다급한 구조신호였습니다. 이런 힌트를 걸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단서를 뿌려놓았을 터이고 이곳에 가만둘 리 없는 주인공은 트리자가 밝힌 장소를 수색하며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가져온 단서는 순서대로 네드컴페니 소속의 연구원 익스와 단서를 뿌린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찍혀있고 미어소우러크 프로젝트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사진 프로젝트에 희생된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표 해당 프로젝트를 은폐시키기 위해 일하던 모든 사람들의 루인포트리스와 함께 싹다 매장시켜버렸던 내용이 담긴 일기장 어떤 로봇을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을 담은 USB 그리고 찢겨진 그림 조각 이에 오기가 생긴 트리샤와 주인공은 그림 조각에 묻어있는 용액을 역추적하여 흩어진 조각들을 다 모았고 그 그림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클리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즉 해당 단서를 뿌린 것은 다름 아닌 클리니의 마스터였고 이는 클리니가 그토록 찾고자 했었던 마스터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을 본인에게 줘야겠다 생각한 트리샤는 클리니한테 가서 보여주며 자신의 옛 주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프지 않냐고 하자 자신이 물건에 묻어있는 감정을 볼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물건에는 오히려 기쁨과 행복만이 남아있고 그 어디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마스터는 종국의 죽음이라는 결말에 다가섰을지라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끝내어 웃으며 세상을 떠났기에 슬프지 않다고 합니다. 클린이는 자신이 찾으려 했던 마스터의 흔적을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 과거 마스터가 지어준 이름처럼 주어진 신념에 따라 청소를 계속하며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되찾아주는 일을 할 것이라 말합니다. 에필로그에서 보셨듯 클리니의 스토리는 제2의 메인 스토리라 할수 있을 만큼 루인 포트리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초반에 주인공을 보자마자 정체를 간파한 듯한 느낌의 언질을 던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루시한테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등 이래저래 흥미로운 소재로 가득한 NPC입니다. 그렇게 부캐 키운다면 유익있게 봐주셨으면 하기도 하고 나중에 스토리가 확장될때 스토리 작가가 빼먹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